너무 되어몬 아, <웃음> 되게 밋밋해지는 과정이 웃기네요 근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첫 인생 첫 알바 솔직히 따지면 첫 알바가 아니지만 제가 3일 동안 청춘 페스티벌 알바를 하게 됐어요 알바 자체를 태어나서 두 번째로 해보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페스티벌에서 제가 주류나 음료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 부스에서. 일단 가서 뭘 하는지 정확히 들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 만두 한 조각을 먹고 갈 거예요. 먹을 게 지금 없어가지고 어제 밤에 새벽에 먹다 남은 만두를 먹고 갈 거예요. 저희 집에서 거의 한 시간 정도가 걸려가지고 빨리 가야돼요. 음. 아 그리고 아그 제가 또 이런 알바가 처음이다 보니까 저는 페스티벌 알바라고 해가지고 페스티벌에 맞는 예쁜 옷을 샀단 말이에요. 아주 깜찍한 옷들을 많이 사놨는데 평소에는 잘 입고 다니지 못한 옷들. <웃음> 또그 스텝복 같이 유니폼 있어요. 그냥 검정 티 같은데 그래서 괜히 샀다는 거. 친구들한테 생일 선물로 페스티벌 룩좀 달라고 했는데, 정말 쓸모없는 선물을 받게 됐네요. 일도치 않게. 빨리 가야겠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3시? 어, 3시한 <목소리도> 숫자 초 정도. 야이 정도가 딱 정리 아니야. 생각보다 많이 넣었네. <웃음> 초이컵에 따라서 나가는걸 아 나가는 음 했어? 캔에 나가면 좀여기 던질 수도 아아 얼음컵 아아 이거 딱한 캔에 이한 잔이 이 어, 그렇 아, 여기다라다어 아 어, 몬체가올라 이게 내, 내, 내, 내, 이게 뭐들어왔요 이거 이 이거 보드카. 에너지 하다가 그리고 아까 음료 나가는건 얘기했죠. 다한 잔씩 먹어봐. 시음. 어, 이거 맛있데나술잘었 나 어, 이게 맛있어. 이게 맛있다세우그세게먹고라 그래. 비 와서 오늘 장사가 네, 안 돼. 너무 하늘색. 좋다. 아, 생각보다 많이 온다. 음. 난 그냥 소나기 정도 좀으니까생보다 많이 온나 요즘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 아니냐고. 어서오세요. 어어 어, 그러니까 갑자기 어 우리가 일복이 있나 보다. <웃음> <아니야>? 그렇지 얘기 개. 아 이거 그거 <목소리> 어, 어, 너무 시원해. <목소리> 역시 맥주가 <목소리> 잘 풀. 그래. 줄봐 줄봐. 와아. <목소리> 날씨 너무 좋아졌어. <맞았어. 목소리> 그러네. 와우. 그.. 저 전광판... 저, 제, 제이플랜 노래 좀 어. <웃음> 들어주세요. 어. <웃음> 어. 제이플랜 노래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검색창에 제이플랜 치면 나오거든요? 오케이! 좋았다. 야, 여기, 어. 이거 편지. 아이거 어, 편지. 이걸 편지. 안돼, 안돼, 안돼. 김 크리스탈을 위하여! 아나 둘, 셋, 김 크리스탈! 아니야, 그거. 뭐. 아, 그러면 안 돼. 근데 몬스터를 아, 위해서라. 몬스터를 위야지왜 이렇게? 몬스를 위하여서, 몬스터! 예 무를지만다이많어이아 근데 이거 진짜 토크쇼 네 그냥 어 그니까 노잼이다 응. 어, 어. <웃음> 아, <너, 웃음> 나는 청춘 페스티벌 다음에 안 와야지 <웃음> <안 웃음> 어 청춘 어. 페스티벌은 이런 페스티벌이었구나 아, 우리 좋아 우 재밌어 아 우리는 음. 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요이쪽이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 그찮아괜찮괜찮아아 피데크 치니까 너무 더워요 o 밤 되면 줄 a 다는데무섭 g o to w i g s u t t y o u u p t o h a n t u l a t e n o r e o c t y u e t o n t c a 아, 네. <목소리도> 아, 네. <목소리도> 다 네. 음. 여러분 저는 페스티벌 알바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왔어요. 옆에 토리도 피나하이도있고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제 체력이 완전 안 좋거든요. 거의 몸이 종이 인간인데 제가 제 체력을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섣부르게 <목소리도> 마냥 술 먹고 공연 보는 거 즐기면서 이럴 수 있다는 거에 꽂혀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한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공연도 약간 제 스타일 느낌의 그런 페스티벌이 아니라서 지루함이 플러스가 돼서 힘이 조금 더든것 같아요 청춘 페스티벌은 내 스타일이 아닌 걸로 지금 시간이 11시 31분 이거든요 늦었어요 빨리 화장 지우고 자야 돼 가지고 메이크업 클렌징부터 해볼게요 먼저 클렌징을 하기 전에 요고 머리띠를 써서 이렇게. 이렇게 지우기 쉽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홀라당 다 까버려야 돼요. <웃음> 렌즈도 빼버릴게요. 어. 눈이 갑자기 안 보여져서 느낌 이상하다. 여러분 저는 어디 밖에서 놀고 오거나 일하고 오면 바로 오자마자 씻어버리는 스타일. 그렇게 안 하고 나중에 씻으려고 하면 너무 씻기 싫어져요 뭔가 더 하기 싫어지기 전에 해치워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클렌징은 바닐라코 클래니 제로 클렌징 밤 브라이트닝 이걸 사용해서 지워볼게요 제가 원래 잘 쓰고 있던 건 오리지널 분홍색통이었거든요 제가 여행 갈 때마다 챙겨 다니던 템인데 이번에 비건 인증도 받고 상큼한 오렌지향이 나는 신제품이 나왔어요 기존 제품은 샤벳 느낌의 제형이었는데 이건 말랑한 젤리 제형이더라고요 먼저 아이 메이크업부터 지워볼게요 오늘은 여름 페스티벌용 메이크업을 했다 보니까 워터프루프 제품들을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지우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걸로 얼마 전에 아이 메이크업까지 다 지워봤거든요 근데 되게 잘 지워지더라고요 이렇게 섀도우랑 속눈썹에도 발라서 이렇게 비벼주면서 녹여줘요 제품을 이거 아이 메이크업 잘안 지우고 자면 나중에 일어났을 때눈 밑에 시커멓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착색이 되더라고요 클렌징할 때꼭 꼼꼼히 말끔하게 지워줘야 돼요 이렇게 립앤아이 리무버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한 제품으로 다 클렌징을 끝내버릴 수 있어서 너무 편해요 이거를 화장솜으로 쓸어주면 이렇게 잔여물이 나오거든요 반대쪽도 이렇게 아이메이크업은 완전 깔끔하게 다 지워졌어요 이제 피부도 지워볼게요 쫀득한 텍스처라서 피부에 부드럽게 롤링되면서 메이크업을 깔끔하게 지워줘요 세정력이 좋은 만다린 오일이랑 비타민C 성분이 들어가서 깔끔하게 클렌징 시켜줄 뿐만 아니라 브라이트닝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피부 톤과 균일도를 개선시켜주고 피부도 투명하게 만들어줘요 제 평소 메이크업 영상이랑 다르게 풀메 상태에서 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되게 밋밋해지는 과정이 웃기네요 지금 눈도 잘안 보여서 뭔가 되게 맹해 보이네요 제가 입술이랑 눈썹도 문질러서 지워주고 녹에 발랐던 선크림도 같이 이렇게 녹여줘야 돼요 바로 저는 세안을 하고 와 볼게요 자 이렇게 세안도 하고 왔는데요 어때요? 뭔가 좀 맑아진 게 느껴지지 않나요? 뭔가 좀뽀해진것 같아요 메이크업을 말끔하게 다 지웠으니까 이제 바로 스킨케어를 해볼게요 이거 웰라쥬 토너 패드 제가 영상에서도 몇번 썼었죠? 제가 좋아하는 토너 패드 중에 하나예요 이거 이렇게 토너 팩을 한 15분 정도만 해줄게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떼주고 나머지 얼굴 좀 쓸어준 다음에 이렇게 흡수시켜주고 키엘 클리어리 코렉티브 다크 스팟 솔루션 요 앰플을 사용해줄 거예요 이것도 제가 잘 쓰고 있는 앰플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약간 피부 톤 개선, 그냥 기미, 주근깨 이런 거좀 옅어지게 만들어주는 건데 뭔가 피부 안색 개선하는데 효과가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사용하고 있어요 크림은 바이오일보 프로바이오 덤 리프팅 크림 이건 크림이 되게 좀 쫀쫀한 제형인데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는 크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좋다고 되게 유명해서 한번 저도 써보고 있었는데 저 요즘에 탄력 관심이 되게 많다고 했었잖아요 요즘 피부가 뭔가 좀 힘이 없는 느낌이거든요 탄력이 정말 부족해지는 게 느껴지는데 이거 바르면 뭔가 좀 쫀쫀해진다고 해야 되나? 뭔가 탱글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목소리가 다 약간 가라앉은 게 느껴지지 않나요? 미치도록 힘들어요 지금 제 요즘에 짬뽕지존에 꽂혔거든요 그래서 짬뽕지존 요즘에 맨날 먹고 있는데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는 길에 택시에서 시켜 먹으려고 딱 켰는데 영업이 끝난 거예요 거기가 또못 시키고 그냥 먹지 말까 컵라면 먹을까 하다가 지금 안 되겠어요 간단하게 컵라면 먹고 씻고 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가 제 햇반이랑 라면 창고예요 그래서 거의 컵라면도 다 떨어져가지고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음, 이거 먹을 거야. 물 담아서 끓여요. 띵. 물 끓을 동안 기다려줘야 해요. 물다 끓었으면 부어지면 삐 지금 거의 12시? 12시에 야식으로 먹습니다. 요거는. 어머! 어머! 이건 햇빛일까요? <웃음> 조명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 조명 초점을 못 잡는 거야? 무드등이거든요 평상시에는 잘안 쓰고 친구들 놀러 올 때나 좀 분위기 내고 싶은 날? 그때 쓰는데 요즘에 거의 사용한 적이 없어요 오늘 영상 찍는 특별한 날이니까 아 그리고 저 여러분 오늘 입은 몬스터 저 몬스터 부스에서 일했거든요 나이첫 알바 기념 이거는 앞으로 저희 잠옷이 될 거예요 짠 이렇게 조리가 다 됐어요. 여기에 저는 김가루를 좀더 뿌려 먹거든요. 이러면 좀 맛있는 소리야. 소기우리영어로야 소리야. 소리 소리야. 소리야. 소리야. 소리야. 소리야. 근데 이칼 때문에 다깨는데카가가요아 깨지... 착한...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뭐야? 전 아이 예쁘다. 아이 예쁘다. 근거신 전화는 없는 국번이오니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디스지 넘버 결번 넘버. 이명밖에